안녕하세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이제 영상 편집이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계는 기초 단계죠. 그래서 영상의 컷 편집부터 시작해서 컷 편집, 그 다음에 사운드 작업, 그리고 나레이션 작업, 그 다음에 자막 넣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만 배우셔도 여러분들은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모르셔도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다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기획력이 약간은 부족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촬영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촬영해서 음악을 깔고 나레이션을 넣고 필요하다면 자막을 넣고 하나의 완성된 과정을 아직까지 많이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데 사실 이 부족함을 메꾸는 거는 효과들이 아니에요. 효과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촬영을 잘해서 이 내용들이 루즈하지 않게 잘컷 편집을 하고 어울리는 음악이나 정보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자막만 넣으면 아주 좋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걸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다른 기능들을 조금씩 배워서 써먹어야지 처음부터 싹다 배우고 나서 모든 걸 이해한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겠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학습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강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쭉 달려왔잖아요. 그죠? 그 달려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편집 방법을 한번 쭉 학습을 해 보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프로세스는 알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저하고 영상을 만들 때에 가장 큰 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고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이죠. 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영상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e 스 p 트 버튼만 딱 눌러버리시면 영상을 저장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파일명을 제가 1, 2, 3이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찾아서 얘를 바탕화면에 해주고 싶다. 그럼 바탕화면을 찍고 폴더를 선택하면 얘는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겠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전혀 건들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익스포트 버튼만 딱 눌러 주시면 123.mp4라는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누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영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캔슬. 이 영상을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영상의 퀄리티를 살짝 높이는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쭉 따라서 오시면 위에 필터하고 어디저스트먼트라고 보일겁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사진에다가 여러가지 조작을 하고 필터를 먹이고 색감 보정을 하죠. 그걸 영상에서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필터는 클릭을 하면 옆에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자이 카테고리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클릭을 하면 클릭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필터 클립이란게 생길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3초 정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클릭 앤 드래그를 쭉 해서 내가 이 필터를 덮어씌울 영상의 영역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보면 이 영상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뭔가 바뀝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지 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싹 해보세요 자, 비교를 해봅니다. 이게 원래 색감이었고, 원래 색감이었고,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 필터를 적용한 색감, 원래 색감, 이렇게 나뉘는 거죠. 약간 차이가 있죠. 자, 조금 더 필터를 다른 걸 한번 씌워볼까요? 여기서 뭐요런 거, 솔트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기존 건 지우고 솔트를 씌우면, 자, 솔트 먹은 거, 안 먹은 거, 차이 나나요? 이것도 잘 모르겠죠 제가 조금 세지 않은 것들을 지금 먹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티가 잘 안납니다 자 그러면 아주 밝은 이런거 한번 넣어볼까요 굉장히 화면이 밝아졌죠 솔트는 지워버리고 자 먹은거 이거는 안 먹은거죠 얘는 필터를 먹인거예요자 이거 좀 괜찮네 마음에 드네 하시면 이걸 쓰면 되고요아 나는 K드라마 느낌 아니면 여기 음식에 딱 알맞는 것들 뭐 혹은 시네마틱 이런 느낌을 좀 원한다 하시면 자, 뭐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윈터 스노우라고 돼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적용하면 여기 윈터 스노우라는 게 적용이 됐고요. 자, 이거를 영상 전체에다가 이렇게 한번 얹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죠. 약간 보라색기가 살짝 도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이제 필터의 개념인데 필터는 다중으로 어, 또없고또없고 여러가지 중복되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조정하는 패널에 가시면 좋기는 좋은데 좀 센데 좀 죽일까 할때 요렇게 해서 원래 거하고 필터를 먹인 거하고의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런 애니메이션도 가능해요. 처음에는 필터의 색깔이 제로였는데 필터의 먹은 정도가 제로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필터를 세게 먹이고 싶다. 자, 그런 키프레임이 두개 생성이 됐죠. 자, 여기서 플레이하면 원래 거에서 필터가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먹는 이리 분위기로 바뀌어버립니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워낙 응. 하고자고만 하면 다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쓰고 싶어요. 자, 필터를 하나 먹였습니다. 자, 아까보다 훨씬 더 찐득해졌어요. 그죠? 제가 여기에 보면 뭐 하나 여기 적용을 시켰어요. 자 너무 쎄서 조금 죽였습니다 한반 정도만 죽였구요 그래도 조금 센 느낌으로 들어갔죠 자 나는 요것도 좋은데 여기다가 하나 더 먹이고 싶다 요런 느낌은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자 두개가 섞입니다 자 섞이기 전 섞인 후 완전 색감이 달라졌죠 자 요것도 위에다가 한번 포개 볼게요 두개를 동시에 포개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색감이 나왔어요 자, 요것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기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하면 볼수 있습니다. 자, 얘만 적용되는 걸 보고 싶다면 위에 걸눈 꺼버리면 되고요. 반대로 하면 얘만 적용된걸볼수 있겠죠. 두 개를 눈을 닦히면 동시에 섞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색깔이 다른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고 위에 거 좋은데 조금 죽여볼까? 이런 어, 식으로도 섞어서 쓸수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건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요게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필터는 어떻게 보면 다 만들어진 프리셋을 바로 적용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드저스트라는 것도 이 필터하고 비슷해요. 자, 어드저스트는 수동으로 할수 있는 방법과 루트 파일이라는 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수동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커스터마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또 요런 게 생깁니다. 자, 이것도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쭉 이렇게 덮어서 자, 세팅을 해 놓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면 옆에 고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어드저스트먼트를 지금 우리가 선택을 했죠. 그럼 밑에 컬러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색 온도. 음, 따뜻한 느낌이냐, 차가운 느낌이냐, 색온도 조절하는 거. 자, 그다음에 색조. 음, 어떤 분위기를 좀더 많이 연출할까? 이런 느낌. 저는 해질녘 느낌을 살짝 연출을 해볼게요. 그리고 채도를 세게 할까? 채도를 좀 죽일까? 저는 조금 더 세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 취향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밝기를 관장하는 데 가서 전체적인 밝기를 어둡게 할까? 밝게 할까? 저는 약간 어둡게. 자, 그리고 콘트라스트를 어떻게? 좀더 죽까? 연하게 할까? 저는 약간 우울한 게 좋아요. 색감 자체가.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약간 떨궜습니다. 대비를 떨구고요. 이 화면에서 밝은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할수있고요 반대로 화면상에서 어두웠던 부분들을 더 어둡게 하거나 더 밝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일루미네이션 이제 빛이 들어가는 정도를 좀더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밝기는 조금 더 떨어뜨리고요 이런식으로 전체적으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좀더 화면을 날카롭게 만드느냐 아니냐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좀더 쨍해지죠.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자그 다음에 요것도마찬가지 입자를 많이 도드라지게 보이느냐 아니냐 요렇게 입자를 약간 도드라지게 보이면 좀 옛날 느낌의 필름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샤픈도 살짝 올리고 자그 다음 페이드 적용하면 요렇게 약간 희끄무리해지는 느낌도 나고요. 자 그리고 어, 비네트 설정을 통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하얗게 만들거나 살짝 어둡게 만들거나 해서 좀더더잘 집중을 할수 있는 느낌처럼 냈어요. 저는 약간 레트로한 느낌들을 조금 더 많이 연출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기 전과 한 후의 느낌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 나요. 자, 이거가 지금 적용한 거눈끄면 적용하기 죠 완전 느낌이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영상 자체에 어떤 필터를 씌우듯이 내 마음대로 필터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이런 방법들을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사용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런 방법들도 쓸수 있는 거고 좀더 감각적으로 변했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번 해볼 건데. 자, 얘도 그냥 그대로 남겨 놓을게요. 눈만 꺼 놓고. 자, 어드저스먼트 안에 들어가면 LUT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파일을 가지고 와야 쓸수 있는데. 이 LUT 파일을 보통 루트 파일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예. 이 루트 파일은 인터넷으로 찾으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가 가지고 루트 lut 다운로드라고 치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개인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뭐 이렇게 다운로드 하세요 라고 많이 돼 있죠 자 그래서 하나를 찍고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블로그에 이런걸 만들어 놨네요 자 자기가 만든 것 같아요 다운 받아서 압축을 풀면 되구요 자 저는 아까 전에 강의를 찍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찍다 보니까 여기에 뭐 무료 3D 루트 파일 다운로드라고 돼 있는 사람이 하나 있길래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이 사람 자기 블로그에 중간쯤에 뭐 이렇게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요.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니까 이런 데가 또 나왔어요. 아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거 올려놨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선셋이라고 뭐가 이름이 하나 적혀있더라고요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그러니까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자 파일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확장자가 C-U-B-E라고 돼있죠 자, 루트 파일을 검색하니까 C-U-B-E라는 게 나왔어요. 자, 임포트라고 돼있잖아요 눌러서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자, 이 선셋이라는 루트 파일을 봤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들어왔죠? 자, 난 적용시키고 싶다. 자, 여기 와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적용이 됐는데 이 루트 파일도 결국은 어저스트먼트 파일이거든요. 레이어거든요. 얘를 쭉 이렇게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자 요거는 원래 있던 건 제가 눈을 껐죠 자 지금 얘는 선셋이라고 세팅되어 있는데 굉장히 붉은 느낌이 강하게 연출된 루트 파일입니다 색감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선택을 하시면 옆에 아까 전에 어, 우리가 어드저스먼트에서 일일이 다 만졌잖아요 그죠 이런 값들을 그게 하나도 지금 결정이 뭐 먹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루트를 쓰고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루트를 썼네 라는 거 자, 세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세기를 조금 죽여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피부 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살색이나 얼굴색 같은 게 보이면, 이 피부 톤은 보호하겠다라는 기능을 딱 체크를 해버리면, 피부 톤에는 요 기능이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게 해도. 요런 것도 있으니까, 사람 얼굴에 뭔가 촬영이 많이 되는 게 사람 얼굴 부분이 있다면, 요 피부 톤을 막아주는 것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물론 피부톤 뿐만 아니라 피부톤과 비슷한 부분까지 같이 색감이 안 먹는, 그러니까 루트 파일이 안 먹는 것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총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필터를 쓰든가, 혹은 어지저스먼트에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색감 조절을 해서 쓰든가, 혹은 인터넷으로 루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적용시켜서 쓰든가 하면 나도 이렇게 뭐 휴대폰으로 찍었지만 이런 좋은 색감을 충분히 연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 색감 때문에 좋은 카메라를 굳이 살 필요는 없다 하고도 뭐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완성을 하고요. 내보내기를 할게요. 자 익스포트 가서 눌러주고 자요 이름은 123이라고 저장하고 파일 저장되는 위치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보내기 버튼을 누를 건데 자, 여기서 내보내기 비디오 세팅 중에 해상도를 뭐 4K로 더 올려봤자 변함이 없습니다. 왜? 지금 제가 편집을 하고 있는 이 원본 파일 자체가 해상도가 FHD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더 올려봤자 화질이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용량만 많이 먹어요. 자, 나머지는 뭐 압축하는, 어, 압축 코덱을 뭘쓸 건지, 그 다음에 결과물을 뭐들로 뽑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기본 정해진 세팅 그대로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익스포트 버튼 눌러서 내보내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할때 효과를 많이 썼다 길이가 길다 뭐 아니면 특수한 뭐 자막 효과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만약에 많이 집어넣었다 하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1분 미만의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끝났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일 내보내기가 끝나고 나면 얘를 바로 틱톡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리세요 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판이 뜰 건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닫아 버리시고, 자 지금 바탕화면에 얘를 내 보내기 했잖아요, 그죠? 바탕화면에 가면 123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하면, 자 이런 영상이 하얀 바다 만들어져 바다 있죠. 미려온다. 신선한 바다 공기가 내 가슴을 적신다. 이 시간 나는 행복하다. 씹는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버터도 바른다. 커피 한 잔과 함께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시간이다. 나는 행복하다. 커피. 아, 커피 맥심 회사에서 전화 오겠네요 이따이 영상 만들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1강부터 거의 우리 9강인가요 10강인가요 하여튼 여기까지 쭉 넘어오면서 여러가지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자 새로운 강의도 앞으로 계속 올리게 될 겁니다 근데 새로운 강의를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내가 충분히 촬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퀄리티가 나왔다 요정도까지 나는 이제 눈 감고도 할수 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내 혼자 힘으로 할수 있을 때가 됐다고 할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캐컷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재미난 인스타그램이나 뭐 릴스, 쇼츠 이런 데서 많이 봤던 여러가지 재미난 기법들을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걸 또 참고해서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제가 거의 주에 한 2회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것들은 어, 주에 몇회 이렇게 맞추지 않고 어, 굉장히 랜덤하게 영상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야지 놓치지 않고 영상들을 계속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